말한단 말이야. 지금 네가날 어? 아주 우습게 보는데 만약에 말이야 내가 여기가 아니라 서부개척시대에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? 분명 엄청 유명한 건맨이 되어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서부의 영웅이 됐을 거야 그지만 지금은 뭐 서부시대도 아니니 내 실력을 뽐낼 기회가 전혀 없지 그럼